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나를 찾아 떠나가는 여행을 해볼까요? 네, 오행 심리를 통해서 나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을 같이 가보도록 합시다 네, 저만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목소리> 당신은 지금 학교에 다니거나 자격증을 준비하거나 직장에 다니거나, 영어 공부를 하거나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은 뛰고 있는가? 여러분은 언제 심장이 뛰시나요? 어, 심장이 막 두근두근 뛰었던 기억들이 언제였었나요? 우리가 좀비가 아닌 이상 심장이 다 뛰고 있죠. 네, 근데 우리가 좀비같이 살고 있는 느낌이 드실 때는 없었는지 그냥 숨쉬고 긋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는지 왜 이렇게 무기력한지 삶의 의미를 잘 모르겠다 꿈이 없다 어, 이런 생각이 드신 적은 없는지요 그래서 어, 과연 인간이 우리 사람이 심장이 이렇게 뛰고 또 뭔가 하고 싶어지고 뭔가 좋아하는 게 생기고 이런 순간들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는 그 순간이 언제였는지 어, 정말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람마다 다 다를 겁니다 한번 어, 내가 좋아하는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알아보러 가봅시다. 혹시 오늘 생일이신 분 계신가요? 음, 생일밥은 잘 먹으셨나요? 네, 생일은 우리가 기념일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음, 치고 있는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생일을 생일밥 못 얻어 먹으면 매우 서운하죠. 그러니까 생일은 참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 그만큼 생일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태어난 시점을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구에서 태어났죠 그런데 조금 더 넓혀서 우주를 생각해보면 태양계를 생각해봅시다 우주까지는 너무 멀고 태양계를 생각해보면 우리 태양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습니다 수금지화 목토 뭐전해면까지 있지만 토성까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여기서 자전공전을 하고 있죠 지구도 물론 태양 주변을 돌고 있지만 다른 오행성도 태양 주변을 돌고 있습니다 그때 내가 태어난 그날 태어난 그날 나의 지구 주변에 돌고 있는 행성들의 위치나 태양과의 각도나 이런 것들은 어땠을까? 사람마다 태어난 시점에 달를 겁니다. 그러면 그 에너지가 태어날 때이 태양계에서 내가 받고 태어난 에너지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름에 태어나신 분, 겨울에 태어나신 분 에너지가 다릅니다. 뭐 예를 한 들어본다면, 어 내가 오행의 기운 중에 수로 태어났다면, 내가 여름에 태어난 순지, 겨울에 태어난 순지, 봄에 태어난 순지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봄에 태어난 물 같은 경우에는, 수 같은 경우에는 아주 할 일이 많죠. 뭐 여기서 논에 물되어라, 또 빨리 비를 내려서 새싹을 피워라, 엄청나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겨울에 태어난 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자칫 꽁꽁 얼어버린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 물이 얼었는지 녹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 다음 여름에는 우리가 여름에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지만 의외로 여름에는 물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태풍이 와서 소나기가 와서 굉장히 물 때문에 곤란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고 파란만장할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가을의 물은 어떨까요? 가을의 물은 계곡에 우리 깨끗한 물을 연상할 수가 있는데 이미 농사는 거의 다 끝났고 그러면 특별히 물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 뭐 그런 일은 없죠. 근데 이제 참 단상용으로는 참 멋지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그 깨끗한 맑은 물을 보면서 우리는 선비를 떠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가을의 물은 선비와 같다 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달라지게 되고 또 이렇게 이루고자 하는 목표도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느 시간에 태어났는지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에너지가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지 내가 태어나서 어떤 에너지로 살아가게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힌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는 어떤 오행으로 태어났는지 스스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매우 어플도 좋은 게 많아서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 가서 만세력이라고 한번 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어플이 여러 개 나올 건데 뭐 아무거나 다운을 한번 받아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온갖 만세력을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플을 다운 받고 나서 거기다가 생일을 넣는 칸이 있습니다 그때 생일을 이제 그곳에 넣어서 조회하기를 클릭하시면은 변환이 됩니다. 만세력으로. 만세력이란 달력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레고르 기력을 쓰고 있죠. 서기력을 쓰고 있고 서기력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가 되어 있는 달력인데 반해 만세력은 한자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조선시대 때는 이 만세력을 주로 써왔고 성조 때 만세력을 이제 천세력이라고 쓰다가 만세력이라고 명칭을 바꿔서 쓰기도 했는데 얼사조약 이후에 아마 이 만세력 표기를 쓰지 않는 것으로 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연도 표기를 서기력으로 계속 역사책에도 표기를 해 오고 있고 그 전에는 얼사조약, 가보경장, 갑신정변 이런 것은이 만세력의 연도 표시입니다. 그 만세력을 통해서 변화시킨 생일을 보시면은 한자가 여덟 글자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팔자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 쓰는 내용이죠. 그리고 위에 있는 4개 글자와 아래에 있는 4개 글자를 나누어서 살펴보시면 위에 있는 4개 글자는 천간의 기운이라고 해서 하늘의 기운을 뜻합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4개 글자는 지지라고 해서 땅의 기운을 뜻합니다.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하나의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고 연월일시 네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주라고 합니다.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라고 하는데요. 사주팔자란 결국 이런 생일을 의미하는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는 생일을 되게 중요시 해왔었던 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글자네 여덟 글자를 가지고 알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있습니다. 어, 이런 생일을 통해서 얻어진 만세력을 통해서 얻어진 글자에서 어떤 것을 알수 있을까? 네, 여러분은 뭐 사주 팔자를 보러 철학관을 상담을 하러 가실 때 어떤 내용을 알고 싶어서 가시나요? 미래를 알고 싶어서 가시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우리가 미래를 점치는 데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만큼 이 여기에 있는 담겨져 있는 내용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지요 어그 그것보다 저는 가장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태어날 때 가지고 나온 나의 에너지가 여기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일로 변환시킨 이 글자, 사주팔자이 글자의 내용을 잘 해석을 하시면 내가 타고날 때 가지고 나온 나의 에너지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를 잘 활용해서 산다면 엄청나게 성취도 하고 또 행복하고 또 무기력에 빠지진 않죠. 굉장히 반짝반짝 생기있는 삶이 이루어질 겁니다. 어, 예전에 니체가 얘기를 하기를 이렇게 무기력에 빠뜨리는 것들 그러니까 삶을 생기 있는 삶이 아닌 반대로 무기력과 우울에, 우울로 빠뜨리는 것들 살기 싫게 만드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태어났다는 것은 존재하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 에너지를 잘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잘 살아간다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내용을 알면서 나의 에너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안다면 굉장히 멋진 일이죠. 그렇다면 자 오행을 찾으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글자들이 오행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정간의 하늘의 기운, 정간의 글자를 어떤 오행인지를 이제 대비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이 표를 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글자들이 어떤 오행인지를 표를 보고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찾아보셨으면 이번에는 땅의 글자 지지, 지지의 지지 오행이 내가 가진 오행은 어떤 오행인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결국 지금 천간에 있는 글자는 모두 10개고 지지에 있는 글자는 12개가 되는데요 이 10개의 글자가 바로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지지에 12개의 글자가 오행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 아, 찾으셨으면 오행의 분포도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골고루 있으신 분도 계시고 또 치우쳐서 어느 하나가 많이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또는 없는 오행도 있습니다. 어, 나는 뭐, 뭔가 수가 없네? 나는 금이 없네? 이런 것도 금방 알아보실 수가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기준이 되는 오행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리에, 여덟 글자의 자리에 이런 표를 한번 붙여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천간에 있는 글자는 하늘의 기운이죠. 예, 네, 간자를 붙이고, 지지에 있는 글자는 땅의 기운은 지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연월일시 여기에다가 제 간자를 붙여보면 천간에 연간, 월간, 일간, 시간 이렇게 되겠죠. 자 지지에도 똑같이 이름을 붙여보면 연지, 월지, 일지, 시지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가장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는 것이 일간입니다. 일간에 여러분이 한번 손가락을 짚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오행인지를 확인해 보세요 금방 찾으신 오행을 바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나는 어떤 오행으로 태어났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모카토금수 중에 하나로 태어나십니다 그래서 어, 그 모카토금수의 어떤 기준 오행을 가지고 나의 성향을 이제 설명하는 첫걸음이 되는 해석이 나오는 것이죠 자기의 타고난 오행을 찾았죠. 그러면 그 오행이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알고 싶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모카 도금수 그 오행이 가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